언제든지 내가 몸을 빵 썼을 때 클럽 헤드가 훅훅 달려와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백전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역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몸을 쓰는 이유 바로 클럽 헤드 스피드를 더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제 역동적인 부분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예를 들면 허리 쓰는 방법, 뭐 골반 쓰는 방법 막 이런 거 배우면서 헤드는 내 머릿속에서 없어지고 자꾸 몸만 이렇게 쓰는 거죠 정작 중요한 이 헤드 스피드는 더 느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암 스윙, 이팔 스윙으로 이 움직이는 게 공도 더잘 맞고 어쩔 땐더 빠르게 이 공이 더 멀리 날아가는 상황도 옵니다 자 이제 백스윙에서 전환 동작이 될때 하체가 리드가 되고 클럽 헤드가 마지막에 따라와서 던져진다 자 이게 이제 순서긴 해요 크게 보면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그리고 얼만큼 써야 되냐 자 지금부터 어깨 밑으로는 최대한 힘을 빼주셔야 돼요 자, 백스윙 와서 이제부터는 사용한 만큼만 딱 사용하고 끝날 거예요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지금 이 위치까지만 올 겁니다 그래서 골반이 예를 들어서 한 45도 써졌다 45도만 쓰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잡아 줄 거예요 자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딱 잡아 줄 거예요 그러면 저 헤드가 이제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야 100% 지금 해체 이렇게 연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 관성이라는 이제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백스윙 가서 굉장히 빠르게 몸을 쓰기 때문에 제자리까지만 쓴다 해도 자동차가 빠르게 가다가 쭉 쓰면 은 미끄러지면서 쓰듯이 미끄러지면서 열려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구간이기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도와드릴게요 뭐가 제자리까지고 제자리까지 하면 어떻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 브레이크 걸릴 때 헤드가 왜 튕겨져 나가냐 골반의 움직임만 보여드리면 여기서 골반만 저는 이렇게 움직여요 제자리까지 빵! 근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까지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어드레스 때 제가 손의 위치를 여기 그대로 두고, 클럽 헤드가 튕겨져 나가는 느낌을 좀 드리면 여러분 따라 하셔도 돼요 몸에 딱 붙여서 와서 여기서 제자리까지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천천히 움직이면 클럽헤드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빠르게 멈춰 보면 볼수록 클럽헤드가 튕겨져 나갑니다 우리 몸에 튕겨서 나가듯이 이게 클럽헤드 스피드예요 백스윙 탑에 올라와서 제자리까지 쓰면 클럽 헤드가 던져져 나갔는데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뭘까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왼벽을 세워줘야 돼 왼벽을 세워주니까 어때요? 지금도 움직이죠? 골반이 상체는 안 움직이는데 자첫 번째 쓴 만큼 쓴다 두 번째 헤드가 나간다 나가는 것과 동시에 왼벽이 펴진다 빵빵 빵. 둘둘 둘. 그래서 피니이 마무리하면 밸런스가 딱 잡히는 아주 이쁘고 멋진 스윙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다 어 그러면은 프로들은 여는데 너는 왜 열지 말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들릴 수도 있죠 프로들은 절대로 허리를 무리하게 열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좀 보여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은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허리가 아니고 그냥 몸통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근육은 하나도 안 움직이는 살짝 이렇게 좀 등이 말리게 잡아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살짝 말아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 백스윙 와서, 둘, 둘, 둘. 근데 우리는 막 엉덩이도 빼고 가슴도 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냥 몸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의 골프 스윙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아우 어, 몸을 많이 썼는데도 좀 무너지기만 하고 아우 뭔가 좀 던지고 싶은데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동적으로 몸을 쓰고 싶다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용한 만큼만 쓰는 건데 너무 과한 설정이 들어가면 일단 안 된다. 클럽 페이스가 무조건 열려 맞는다 던질 시간이 없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윙 와서 이렇게 진짜로 근육의 움직임을 허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몸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자 어깨 밑으로는 힘을 쭉 빼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몸을 빵 썼을 때 클럽 헤드가 훅훅 달려 와야 되기 때문에 툭 빼고 하나 둘. 자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쳐주셔야 정말로 역동적인 그리고 프로님들이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여러분들도 스윙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